저를 좋아하는 걸 이렇게 티를 내고. 네,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지금, 어, 월드의 이튿날 촬영 현장입니다. 이제 멤버들이 지금 1차 후렴을 안무를 네. 촬영하고 있어요. 자, 같이 볼까요? 잠깐? 봅시다. 네. 어, 네. 그 다음은 네. 제 파트인데 일단은 제가 나와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의상도 너무 예쁘고 이번 컨셉이 뭔가 캐럿분들이 많이 산뜻하게 재미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 브이로그 찍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지? 브이로그 아전 브이로그 한 번쯤 찍고 싶었거든요 네. 지금 가야 아, 너무 많이 네. 모고 네, 저랑 같은 곳에서 같이 나와서 지금 잠깐 대기 중입니다 이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세븐틴 브이로그 이자 세븐틴 표 인사이드 세븐틴 직접 찍는 그래서 뭔가 재밌는 것 같은데 모니터하는 멤버들 한번 봐봅시다 제가 인사이드 세븐틴의 감독님이 돼 볼게요, 잠깐 자, 가 세븐틴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중에서 모니터는 세븐틴, 아, 수정보는 디 k 어, 애들 되게 이자 <웃음> <웃음> 여기서 한번 서이형 <웃음> <웃음> <두고 보면. 웃음> <수영이> 미소가 <웃음> 참 아름답죠. <웃음> 아 어,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어저께는 비가 와서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어잘 나오긴 했는데 어제도 오늘은 더잘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예상이 있습니다 디가나 오늘, 오늘, 오늘 촬영 들어가기 좋아. 전에 팔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민소매 입어가지고 그냥 양심이죠 민소매를 입었으니 조금이라도 하자 네, 보러 가볼게요 그래봤자 뭐 저는 그렇게 엄청 큰 그런 게 아니라서 손바닥에 가봅시다 헐거 같아 헐거 네. 사실 지금 어. 여기 촬영 장소가 멤버들 말했을지 모르겠는데 고인 세븐틴을 찍었던 곳이에요 고인 세븐틴 네. 카니발 맞아요 네. 네. 슈아 형이 아이디어 있잖아요 네. <웃음> <웃음> 그런 생각해보니까 네. 레전드를 지금 고인 세븐틴 아닐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럼 저는 이제 제 파트를 하라고 잘 찍어보도록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뮤비 촬영장에 왔는데 저희 고잉 세븐틴 팀에서 커피차를 보내주셨어요. 세븐틴 데 고잉 팀그 대결했던 그 편에서 이제 4개 했었던 건데 이제 현석이 형이 1년 반 만에 보냈다고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과테말라는. 없더라, 미안. 또 현석이 형이 또 PD님께서 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걸 이렇게 티를 내네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 사진이 연금 커피차 다 있어가지고 오늘 뮤비 촬영을 하면서 커피도 맛있게 먹고 뮤비 촬영도 잘할 예정입니다. 오늘 월드 뮤직비디오 이쁘게 잘 찍어볼 테니까 날씨가 안 좋은 것 같으면서도 되게 뭔가 좀 좋은 느낌 약간의 이런 느낌인데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파이팅! 아, 아까 식사하시지 않았어요? 네. 아, 네. 네, 그럼 또 출출해서. 네. 저는 지금 폭죽이 터지는 씬을 찍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꽃가루들이 날려 이 꽃가루들이 저기 저 화분에서 제 밭을 깔았나고 순가이 파트 끝나고 슈아 형 파트를 어, 지나서 어, 어, 어, 어, 어, 어, 마지막에 슈아 형 머리에서 팍 터지는 것같 장면입니다 다음. 와 너무 예뻐 보여요? 근데 캐럿들이 더 예뻐요 민규의 어떻게하신가봐요 <웃음> <웃음> 아, 조금 많이 피곤하세요? 조금 몇 시쯤 오셨어요 이제 이쪽 오신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조금 네 지금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조금 잤어요 조금 잤어요 얼마 잤죠 오오오 주시고 불러주세요! 저희 세븐틴 대박나게 해주세요! 와우! 아, 오늘 호랑해! 아, 감사합니다! 호랑해! 저는 마지막 촬영입니다. 정한이 용랑. 네, 저희가 마지막 순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거 촬영하고 내, 모든 거 끝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 비 오는 거 보입니까? 오 보이다. 저희가 어. 이제 비를 맞으면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어, 하루 종일 뮤비 촬영을 찍었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인 저랑 조환이 형 남아있습니다. 이번 뮤비 진짜 안 힘들었어요. 되게 즐겁게 어, 뭔가 뭐 날씨도 되게 시원하고 엄청 덥지도 않고 딴 노래랑 잘 어울리는 날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세트장도 너무 예쁘고 사니까 이번에 뮤비 아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도 이번에 특별하게 핑크색 머리를 했습니다. 어, 핑크색 머리 처음 해봐요. 지금은 뭔가 되게 느낌이 있어. 지금 길거리. 네, 이제 촬영 들어갈게요. 네. 네, 이제 월드 뮤비 끝났습니다. 우 지금은 살잡피좀 많이 오게 시작됐어요. 딱 네. 많이 올려고 하는데 끝났습니다. 네, 지금은 새벽 한세시쯤을들것 같은데 너무 즐겁게 묘비 촬영을 했고요 우리 캐러들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도 많이 기대할게요 세븐틴 파이팅! 안녕